오늘은 고릴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고릴라 내 이름은 고릴라 나는 커다란 성치와 아주 센 힘을 <웃음> 가지고 있지 이렇게 커다란 이빨도 가지고 있다고 식동물이라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어 냠냠 아주 맛있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나는 손이 있어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는 걸 아주 잘하지 꼼지락 꼼지락 지다 음, 음.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데다가 사람처럼 손으로 도구를 쓸수 있어. 햇빛 아래에서 낮잠 자는 걸 아주 좋아해. 쿨 쿨. 응응. 다들 나랑 원숭이를 헷갈려 하는데 나는 원숭이보다 훨씬 크고 세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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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어프 빙그르르 돌면서 수영도 아주 잘한다고 첨벙첨벙 어때 나 수영 정말 잘하지? 첨벙첨벙 집이 엄청나게 크구나 맞아 그뿐만이 아니라 고래는 아주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몰려다닐 때도 있어 너는 지능이 높아서 우리끼리 대화도 가능하단다 천봉, 너는 천봉 천봉 고래. 천봉 천봉. 지금까지 고래에 대해서 관찰해 봤어.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 고래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너무 재미있었어! 고래는 덩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 첨벙첨벙 수영을 잘하는 것도 신기해! 첨벙첨벙 수영을 잘하는 고래를 만나봤어 오늘은 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봄뗄 모두들 안녕 나는 곰이야 곰 영어로는 배 나는 몸집이 크고 튼튼해 더블를 아주 잘 타고 수영도 좋아해 보통은 네 벌로 다니지만 필요하면 일어서는 것도 가능하죠. 봄은 나무를 잘 타고 수영도 좋아하는구나. 봄은 평소에 무엇을 하며 살까? 짧은 다리지만 어디든 성큼성큼 빠르게 걷지. 성큼성큼 큰 덩치에 당당한 걸음 멋져 으, 으, 곰은 큰 발톱으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탈수 있어 나는 동물 중에서도 상당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 나는 성큼성큼 곰, 그래. 아주 잘 맞는 동물이야! 사냥감 냄새를 잘 맡아서 먹이를 사냥하지! 먹으면서 살까? 나는 주로 생선을 잡아먹지만 고기와 벌, 곤충까지 아주 골고루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모습이 다양한데 북극곰, 판다, 회색곰, 흑곰 등등이 있어 아들 안녕 성큼성큼 콩 배. 곰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그럼 모두들 안녕 고마 안녕 오늘 곰을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곰은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 동물이야 곰은 상큼상큼 멋지게 걸어 곰을 만나봤어. 오늘은 상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상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상어 나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나는 바다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하지 상어는 정말 무섭게 생겼구나 상어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나는 두꺼운 피부 덕분에 아주 튼튼하지 웬만한 공격으로는 끄떡없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먹이를 먹는 것이 나의 특기야 살금살금 와 고래 상어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어 상어는 바다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육식동물이야 눈이 잘안 보이는 대신 후각과 미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멀리서도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웃음> 맞아 나는 후각과 미각이 아주 뛰어나지 지능도 높아서 매우 똑똑하다고 살금살금 살금살금 나는 일반 동물과 달리 이빨이 계속해서 자라나 이빨이 몇 번이나 빠져도 계속 새로 만들어져 정말 신기하지 않니? 나는 살금살금 상어 지느러미가 정말 멋지지 않니? 맞아 맞아! 지느러미도 날카롭게 생겼어! 우와 상어무리다! 상어무리가 지나가고 있어 다들 어디로 바쁘게 가는 걸까? 자, 안녕 다들 안녕 오늘은 상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상어 안녕. 안녕 오늘 상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는 덩치도 크고 정말 무섭게 생겼어 살금살금 먹이를 사냥하는 것도 신기해 살금살금 먹이를 사냥하는 상어를 만나봤어 오늘은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거북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거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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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엉금 엉금 기어 다니면서 이동해. 물 속에서는 수영을 해서 이동한다는다. 엉금 엉금 엉금 <웃음> 엉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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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엉금엉금 엉금 거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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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기야, 안녕. 다들 안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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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이 신기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도 귀여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북이를 만나봤어! 오늘은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호랑이, 타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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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를 하고 있어 호랑이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걸 정말 좋아해 호랑이들은 혼자 다니지만 새끼 호랑이가 있을 때는 가족 다같이 무리를 이룬단다 엄마 호랑이와 아빠 호랑이, 아기 호랑이가 다같이 다니는구나 근데 호랑이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나는 육식동물이라 사슴이나 사냥, 멧돼지 등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 도마뱀 같은 아식류를 잡아먹기도 하지 우리들은 가끔씩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흰 호랑이가 태어나기도 해. 이런 하에 호랑이를 백호라고 부른단다. 안녕 다들 안녕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타이거 아슬렁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들들 안녕. 호랑이 t 안 오늘 호랑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c 들아 검은색 줄무늬가 너무 멋져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책하는 호랑이를 만나봤어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악어, 프로크다요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악어 영어로는 파크다운 나는 아주 기다란 잎을 가지고 있어. 몸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아주 많지. 악어는 주로 물속에서 사는구나. 악어는 평소에 무엇을 먹으며 살까? 나는 길쭉길쭉한 입으로 작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야 길쭉길쭉? 우와 악어는 수영을 잘하는구나 악어는 대부분의 생활을 물속에서 해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다리가 물갈퀴처럼 생겼단다 나는 몸과 이끼리가 아주 길고 발은 물갈퀴처럼 생겼어 그래서 물속에서 부드럽게 수영을 할수 있지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 나가고 있어. 악어는 물가에서 무리를 이루고 지내는 걸볼수 있어. 암컷은 알을 낳을 때면 육지로 올라와 알을 낳는단다. 악어는 파충류라 알을 낳는구나. 근데 악어는 왜 눈이 빛날까? 나는 밤에 눈이 붉은색으로 빛나. 내 눈에는 6 색소가 있어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이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어서 아주 단단해 그래서 우리는 강에서 최상7 보식자라고. 아구야 안녕. 다들 안녕. 나는 길쭉 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워. 길쭉 길쭉 길쭉 길쭉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오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악어야 어, 어, 안녕? 악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악어는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어 악어는 입이 길쭉길쭉해 입이 길쭉길쭉한 악어를 만나봤어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사자, 라이언 모두들 안녕 우린 사자야 사자, 응, 응. 영어로는 마야 수컷이 나는 멋진 갈기를 가지고 있어 멋진 갈기와 큰 덩치 덕분에 백수의 왕이라고도 불리지 암컷이 나는 멋진 갈기가 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냥은 내가 하지 멋진 음, 음. 갈기가 있고 앙컷은 사냥을 잘해 사자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살까? 나는 멋진 갈기를 찰랑찰랑 흔드는 걸 좋아해 찰랑찰랑 우와 사자의 갈기는 정말 풍성하구나 음, 음. 사자의 갈기가 왕관처럼 보여서 백수의 왕이라고 한대 사자의 갈기는 몸집을 커보이게 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무리를 지켜내 나는 찰랑찰랑 사자, 마이언 사자가 쿨쿨 자고 있어 첫 사자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늘에서 쉰다고 해 힘을 아끼면서 가족들을 위험해서부터 지켜내지 는 최대 30 마리 정도까지의 무리를 지어 생활한데. 먹으면서 살까? 사자들은 얼룩말, 가젤, 누 같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야 뜨 안녕. 나는 찰랑찰랑 사자, 와이언. 찰랑찰랑 와이언.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그럼 모두들 안녕 사자야 안녕 오늘 사자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사자는 암수 구별이 쉬워? 찰랑찰랑 수컷 사자 갈기는 정말 멋있어? 달기가 찰랑찰랑하는 사자를 만나봤어 오늘은 곰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곰! 뺄! 네. 모두들 안녕! 나는 곰이야 오, 오. 곰! 영어로는 뺄! 나는 몸집이 크고 튼튼해 나무를 아주 잘 타고 수영도 좋아해 보통은 내 발로 다니지만 필요하면 일어서는 것도 가능하지 공은 나무를 잘 타고 수영도 좋아하는구나 곰은 평소에 무엇을 하며 살까? 나는 짧은 다리지만 어디든 성큼성큼 빠르게 걷지. 성큼성큼 큰 덩치에 당당한 걸음 못줘 곰은 큰 발톱으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탈수 있어 나는 동물 중에서도 상당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 나는 성큼성큼 곱팩 냄새를 아주 잘 맞는 동물이야. 사냥감 냄새를 잘 맡아서 먹이를 사냥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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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안녕 성큼성큼 꼼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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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성큼 성큼 걷는 곰을 만나봤어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동물 탐구를 해볼 거야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 하마 영어로는 해퍼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하마, 영어로는 해퍼 나는 아주 넓은 입을 가지고 있어 삼톤이나 되는 아주 큰 덩치와 육식동물도 이길 수 있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 하마는 주로 물속에서 사는구나. 맞아. 하마는 초원과 가까운 강가나 호수에서 사는데 우리를 지어 살아. 나는 꿀렁꿀렁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하마야. 꿀렁꿀렁 나는 대부분의 생활을 물 속에서 해. 그래서 수영을 잘할수 있도록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비슷한 피막이 발달되어 있어. 나는 커다란 덩치만큼 큰 입을 가지고 있어. 단단한 송곳니로 악어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꿀렁꿀렁 하마, 해커. 맞아, 아마는 평균 체중이 4톤 정도 돼몸 길이는 5미터나 된다고 경치가 엄청 크다니 정말 멋지다 피를 흘리는 건 아니겠지? 하마가 걱정돼 걱정 마! 나는 땀에 붉은색을 띠는 분비물이 섞여 있어 이건 내 피부를 강한 햇빛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 다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초식동물이라 강가 주변에 있는 풀을 먹고 살아 하지만 초식동물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돼 우리는 커다란 덩치와 단단한 송곳니 덕분에 사자 같은 육식동물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해 코끼리 정도는 돼야 하마를 이길 수 있다고 육식동물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다니 하마는 정말 멋있다 아니요. 나는 꿀렁꿀렁하마 해퍼 꿀렁 꿀렁 꿀렁 나는 꿀렁꿀렁하마, 페퍼. 다들 안녕! 오늘은 하마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하마를 만나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맞아 하마가 이렇게 센 동물인지 처음 알았어 오늘은 몸이 꿀렁꿀렁한 하마를 만나봤어 동물을, 동물을 관찰해봐요. 관찰해봐요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퓨마, 영어로는 투마 모두들 안녕? 나는 퓨마야 나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야 정말 반가워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넌 몸집이 크구나 음, 음. 나는 몸길이가 2미터까지 클수 있고 꼬리도 긴 편이야 나는 사슴, 쥐, 새 등등을 사냥해서 먹고 심지어 곤충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 나는 소리 없이 살금살금 걷는 걸 아주 잘해 살금살금, 퓨마 영어로는 품마. 퓨마는 낮에 콜콜 잘 자는구나 퓨마는 덩치 크고 뛰어난 사냥꾼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아서 사람이 오면 도망간대 들 안녕 a n 금살금 휴마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퓨마 안녕. 오늘은 퓨마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재밌었니? 퓨마는 나와 같은 고양이과의 동물이야.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걸 아주 잘해. 퓨마는 영어로 퓨마. 알파벳 P로 시작해. 동물을 관찰해 봐요.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독수리 영어로는 이거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독수리 영어로는 이거 나는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어 3미터나 되는 길이의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단다 다들 나를 하늘의 왕이라 부르지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 불릴 정도고 강하구나 맞아 독수리는 커다란 덩치와 날카로운 부리로 조류 중에서 제일 강해 나는 펄럭펄럭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야 펄럭펄럭 고기를 잡았어. 독수리는 육식 동물이야. 이미 죽어있는 짐승을 먹기도 하고 저렇게 작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기도 해. 나는 하늘을 날면서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사냥을 해. 나는 펄럭펄럭 독수리이고. 맞아 독수리는 날개 하나의 길이가 1미터 가까이 돼 그래서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단다 덩치가 엄청 크다니 정말 멋지다 독수리들은 목에 목도리처럼 깃털이 많이 나 있어 왜 이렇게 깃털이 많은 걸까? 나는 높은 고도를 날아다니며 추운 기온을 버텨야 할 때가 많아 그래서 몸의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목 주변이 깃털들로 뒤덮여있지 펄럭펄럭 독수리이거 나는 주로 죽어있는 짐승들을 먹어 힘도 세고 덩치도 크지만 사냥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아 대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날아다니면서 정차를 하다가 이미 죽어있는 먹이를 먹는 경우가 많단다 독수리는 이미 죽어있는 먹이를 즐겨 먹는구나 신기하다 독수리야 안녕 다들 안녕 독수리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독수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멋졌어 독수리는 영어로 이거 알파벳 1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